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25번째 개발자 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8월 4일날 업데이트된 내용이 미리 나와 있는데요 총 10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자 내용이 생각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8월 4일 업데이트는 아마 대규모 업데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신규 클래스인 마이스트로 우리 펭귄 캐릭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내용을 읽어보면은 원거리 딜러로서 격앙과 냉철이라는 태세로 전투를 조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제가 저저번주 신캐가 처음 공개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역시 이격앙과 냉철 공격모드 방어모드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미지가 3장이 공개되었는데요 확실하게 검에 참격을 날려서 공격하는 원거리형의 딜러인 것 같습니다 검은 이렇게 참격을 날리고요 오, 여기, 이렇게 원거리형의 마법. 어, 이거는 매지션의 땅의 변덕 스킬하고 비슷한 스킬 같네요. 이펙트도 비슷한데, 요게 좀더 화려하네. 그리고 이거는 참격을 날리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사정거리꽤 긴데? 매지션급인 것 같아요, 사정거리가 일단, 마법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이 많아서, 아, 전, 전투의 이펙트는 볼만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규 필드가 나옴에 따라서 월드맵이 새롭게 변경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존에 플레이했던 맵은 여기 폴라리온 남부로 내려가게 되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맵은 이 폴라리온 북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또 가려진 맵도 있고 우리가 나오는 맵은 이 북부 중에서 여기 오른쪽 끝에 헤렌디아 산입니다. 최소 72만 3천 전투지역이고 최대 107만의 전투지역을 자랑하고 있네요. 지역을 봐서는 아직 열려야 하는 맵이 꽤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새로운 맵의 나옴에 따라서 메인 퀘스트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의뢰일지도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최소가 72만이기에 저도 빨리 전투력을 올려서 메인 퀘스트 공략에 나설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번째 신규 몽환의 틈이 나옵니다. 어, 몽환의 상층부에 있는 기사의 상실이라는 지역이 추가되는데요. 어, 이렇게 8월 4일부터는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하층부와 상층부 이 몽환의 하층부에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의 몽환의 틈이 싹다 하층부로 들어가고요. 상층부에 새로운 기사의 상실이라는 던전이 생깁니다. 기사의 상실 1, 기사의 상실 2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요. 최소 권장 투력은 94만 7천부터입니다. 그리고 기사의 상실 2의 최소 권장 투력은 136만이고요. 굉장히 고투력을 위한 몽환의 틈인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어떤 템이 나올지 아직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당겨있지 않았네요 다섯번째 의상 염색 기능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의상 상점에서 구매한 의상을 염색약을 사용해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어, 염색약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아마 이 염색약도 어떻게 얻는 루트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 잼 뽑기에서 나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어, 여기 예시 이미지로 봐서는 파츠가 총네가지로 나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은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들이 있고요 아 여기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 거래소가 있는 걸로 봐서는 유저들끼리 이 염색력을 사고 팔고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여섯번째 길드 제작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길드원들의 함께 재료를 모아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으로 길드 대장 또는 부대장이 제작 완료된 아이템을 길드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소모품부터 장비까지 다양한 아이템 제작 리스트가 제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시로 봐서는 브렐란 어, 지판슈까지 싹다 제작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 어, 여기 봐서는 두 짝씩 나오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재료가 재료가 뭔지 공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기 밑에 사진은 이제 분배 수량 어, 이렇게 분배해서 대장 또는 부대장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씩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길드장과 부대장의 어, 권한이 살짝 올라갔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으니까 일곱 번째 길드 대여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여분의 탈것 소환수를 길드원들에게 대여해주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대여하기와 대여 등록비용은 모두 소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이거 굉장한 시스템인데 여분의 탈것과 소환수입니다 제가 즉 중복을 가지고 있거나 제가 착용하고 있지 않는 탈것과 소환수인 것 같은데 이 여분이라는 말이 내가 장착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중복인건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주 월요일날 업데이트 내용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중복인 것 같아요 중복 미리 가지고 있는게 아닌 중복된 탈것 소환수를 대여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번째 길드 던전 현상수배에서 냉열의 파르비니아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파르비니아가 추가됨에 따라서 순위 보상으로 파르비니아 상자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홉번째 신규 서버 탈리디스카 여기는 미리 예고된 내용이었고요 이 신규 서버의 월드보스와 차원 난투전은 일정 기간 뒤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신섭들의 상황으로 봐서는 2주에서 3주 뒤에 해당 서버 콘텐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 0 번째 이제 기타 다양한 편의 기능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드 효과 자동 구매 설정 아 이거 굉장히 필요했었죠 항상 10시간 뭐 이렇게 24시간씩 구매를 했었는데 자동 설정으로 원하는 것을 항상 이제 구매가 되도록 편의 기능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악마 토벌 즉시 완료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어 근데 여기 해당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 은 티켓처럼 생긴 새로운 아이템이 보입니다 어 약간의 소탕권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있어야만 즉시 완료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바트라만 기존의 바트라만으로 토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소탕권은 어디서 얻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직 나와있지 않기에 이것도 다음주 월요일날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장비 일괄 강화 기능이 추가됩니다 어, 이것도 굉장히 편한 기능이네요 일일에 하나씩 강화했던 것보다 다같이 집어넣고 한 번에 강화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될 경우 하나씩 강화되는 건지 이것도 5강, 6강, 7강 누르고 하는 건지 이것도 다음주 월요일날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몬스터 조사 일괄 흔적 분석 기능 어, 이것도 위와 같은 식으로 뭐 완료된 흔적을 일괄 분석으로 한 번에 다 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신섭에 나오는 분들이 잼을 흔적으로 구매 후한 번에 일괄 분석으로 다 완료하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기능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네임드 출연 현황 안내 기능 추가 와 이거 뭐야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특수네임드 출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 야 이거 굉장한 시스템인데 이때까지 유저가 직접 시간을 체크하면서 알아봤는데 인게임 안에서 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시는 파멸의 화산인 것 같네요 아마도 B10 위급은 아직 안 나오고 화산 화물의 화산을 먼저 선보일 예정인 것 같습니다 헤렌디아에서 이제 사람들이 충분히 놀 투력이 되면은 비템고원까지 공기가 되겠죠 그 다음은 펭귄트 교환소 연속 돌리기 기능 아 이거 이거 진짜 좋죠 이때까지 수동으로 마우스 하나씩 클릭을 했는데 연속 돌리기 아 이거 좋습니다 안그래도 컨텐츠 준비 중인데 어 이거 언제 다 돌리고 있나 굉장히 한숨만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웃음>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전투 시스템 개선 스킬의 순차 발동 설정이 셋 단위로 저장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셋 단위 어떤 건지는 이거는 다음주 월요일날 자세기 봐야 할것 같네요 어 느낌상 왼쪽부터 순서대로 순차 발동하도록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잠재력 개방 일괄 등록에서 이제 반지 훈작 룬을 선택을 제외하는 옵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 교본에 상세 정보가 개선되었는데 내가 현재 이 스킬에 관해서 몇 랩인지 그리고 레벨업에 몇 개가 필요한지를 그 스킬 누르면 바로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요 표시, 요 표시를 표시 누르면 은 바로 스킬 창으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 아이템 비교시 강화 단계 조정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 요렇게 현재 보이는 이미지처럼 화살표를 통해서 비교 대상의 무기가 몇 강이 가야 현재 내가 착용하고 있는 것보다 좋은지 더 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기능이 바뀌네요 어, 이외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전해주고 계신 많은 대장님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번 패치는 굉장히 다 마음에 들어요 어 과금, 무과금 이런 거 상관없이 전 유저한테 아주 편한 기능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길드 대여 시스템과 길드 제작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 같네요. 과연 어떤 식으로 됐지 재료는 또 어떤 재료가 필요할지 그리고 이 대여는 어느 등급까지 대여가 됐는지 정말 궁금증이 많습니다. 어이 대여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만약에 중복 탈것 소환수가 아닌 장판이라도 내가 안 쓰는 착용하지 않는 탈것 소환수면 은어 이거 무과금들도 할만하죠 영탈영 소환 없는 무과금 분들도 길드원들의 대여를 받아서 착용할 수 있으니까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나온 어 소통 채널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다음주 월요일날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같으니까 그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